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이야. 아직도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은 잘안 되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끔찍했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어.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엄마가 회식한답시고 새벽 4시쯤인가 좀 많이 늦게 집에 들어오신 날이었어. 난 집에 혼자 있었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지는 않고 문을 닫아둔 채로 앞에 서서 누구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아가야, 잠깐 문좀 열어줄래? 정말 맑고 청아하고 고운 목소리로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고 또 혼자 있어서 무서웠기 때문에 목소리가 곱고 말고를 떠나서 누구시냐고 다시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니 아는 친구분이라고 그러시길래 내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어머니 이름을 모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나는 다시 안방으로 걸어가려는데 분명 아까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쾅쾅 하면서 문이 부서질 것처럼 사정없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는 없고 밖에는 웬 이상한 존재가 발악하면서 문을 쿵쾅거리고 있고 난 진짜 이러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 당시 우리 집 작은 방에 삼촌이 묵고 있긴 했는데 하필 그날 따라 삼촌도 집에 없어서 더 무서웠어. 그렇게 계속 울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내가 울음을 그칠 때쯤, 문 밖에서 다시 또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가야, 방금은 미안했어. 문좀 열어줄래?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도 난 무서워서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스윽 하고 잡는 거야 난 분명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집 안에 사람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 문좀 열어주면 어디 덧나냐? 이 색빨간 쥐새끼 같은 자식아 이러길래 내가 너무 놀라서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휙 돌렸더니 옷도 정말 깔끔하게 잘 빼입고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긴 한 여자가 있었어 검은색 H스커트에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검은색 하이힐 그 당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여자가 다소곳하게 옆으로 앉아서 무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어.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고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피부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너무 창백했다는 거? 난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벙쪄서그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지. 근데 그 여자가 입을 여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이빨들이 상어 이빨처럼 정말 뾰족하게 나있고 말을 할 때마다 입속에서 새빨간 피가 부글부글 부글 거리며 올라오는 거야 그러더니 문 열어달라고 했지? 이 하루 강아지 새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기괴한 모양으로 팔을 들더니 갑자기 온몸의 관절이 우두둑 거리면서 모두 잘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목도 잘려서 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머리가 계속 죽고 싶어? 내가 문 열어달라고 했지? 죽고 싶어? 내가 문 열어달라고 했지? 계속 이 말을 외치더라고. 정말 끔찍한 게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몸이 정말 굳은 것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눈도 깜빡여지지 않고 그 기괴한 장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했어 곧이어 그 붕괴된 몸이 마치 사람 시체가 썩는 것 마냥 엄청나게 빠르게 부패하더라 그 당시 어렸던 나는 시체가 썩는다는 의미조차 몰랐지만 하얗던 살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지. 그리고 그 머리가 나에게 내 살을 봐라.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더러운 팔을 한낱 쓸모없는 너희들을 모조리 찢어 죽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먼 훗날 스스로 자멸할지언니.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는데.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아니라 영화 엑소시스트에 보면 악마의 빙의된 주인공 있지? 그 주인공이 말하듯이 정말 기괴하고 걸걸한 소름끼치는 목소리였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기절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일어나 보니 저녁 10시쯤이었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략 한 4시간에서 6시간을 잔것 같아 그렇게 잤는데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한 거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안 됐지만 난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올 때까지 다시 잠들지도 못했어 결국 엄마한테 말하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무언가가 일어난 건 딱히 없었어 내가 아프다거나 집안이 기운다거나 뭐 한마디로 후폭풍은 없었기 때문에 무당한 데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귀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때 그 여자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와 그리고 잘려나간 머리에서 나왔던 그 소름끼치는 말들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 성인이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봤던 그 존재는 악마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